자 33번 인과관계 설명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는데 이 문제는 어, 지난 2023년 예, 법원행정고시 법원행정고시 5급 시험이죠 예, 기출문제예요 이게 근데 어,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는데 저 아래 보시면 이제 답이 한 개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로는 이 문제가 아 이렇게 너무 성의 없게 쉽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경시험보다도 쉬운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끊으세요. 자,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으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서를 채택하고 있다.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어, 더, 곁들여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이제 환자에게 어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아니면 이런 행위를 하면은, 의료행위를 하면은,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이렇게 돼서, 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가 있다. 아니면, 이런 시술은 어쩌다. 뭐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시건방 떠는 놈들이 있어. 의사들인데도. 그 환자 보호자나 이런 사람한테 설명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이 뭐이 사람 이 사람이 의료 관련된 거 모르겠지 하고 그냥 건방 떠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방 떨다가 형사 책임 물어 그러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야 의사 의사라도 그죠 환자에게 자 어쨌든 그래서 기억 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거 한번 볼게요 니은 번자 니은 번자 니은 번에 보니까 자 색깔 바꾸고 안면 및 흉부에 대한 구타는 생리적 작용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경에 대한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의 흥분과 어 이에 따르는 혈압의 강, 항진을 초래하여 뇌혈혈을 일으키게 이, 야기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예견할 수 있으므로 구타와 뇌혈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죠. 안면부. 얼굴 안면이야. 눈, 코, 입 달려 있는데. 자, 그런데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사람적이 사람한테 치명적이겠죠? 얼굴은 조심해야 돼. 쌈박질할 때도 얼굴을 때리는 건 아니야. 얼굴이나든지 머리통 잘못 때리면은 죽을 수도 있어, 잠타다가. 그러니까 뭐 여기 보니까 뭐 깨끗하게 해 볼게. 구타와 뇌일렬 피트 피나 뇌에 뭐 대가리 터졌다는 얘기야. 머리 터졌다는 얘기야, 이게. 뇌일혈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 인과 관계가 있다 했는데 조심해야 돼. 그래서 혹시라도 싸움 박질하더라도 얼굴 같은 데 때리면 안 된다고. 음, 위험하지. 나중에 죽으면 그냥 난잘날린다 난 인생 종치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자, 이제 요거 볼게요. 어, 디급번 강간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자, 돌아갔어, 집에. 자, 음독자살을 한 경우 끊읍시다. 강간행위와 자살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헛소리하고 자빠졌네요. 인과관계 없죠? 자, 강간을 당했어. 그죠, 피해자가? 그 집에 돌아갔단 말이야. 장소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죠? 근데 거기 그러, 그런 건 그렇다고 쳐도 자또 새로운 사실이 개입됐죠? 자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음독. 뭐 약물 같은 거처먹었나 보지. 그래서 그러고 죽은 거야. 뭐 수치심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음독 음독 자살. 그러니까 뭐독약 같은 거 먹었겠지. 자이 경우엔 인과관계가 없지. 인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해야 되겠지. 그래서 강간 당한 거 만약에 이런 경우엔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 봐봐. 강간을 당했어, 피해자가. 근데 그 중에, 가, 뭐, 그 가해자가, 막, 마, 막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막 이렇게 많이 주업해갖고, 강간을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폭행으로 인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뭐, 시름시름 앓다가, 뭐, 아니, 그 폭행에 과다출혈이라든지 뭐 해갖고, 상, 상해를 많이 입어서, 뭐, 죽었다 면 인과관계가 있겠지. 하지만, 지금 음독 자살이야. 자, 응? 그거하고 강간행위하고 강간당한거하고 별개로 음독자살을 했단 말이야 새로운 어떤 사실이 개입됐어 그리고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는 자사사, 자살하고 자살 죽음에 대해서는 어, 강간과는 별개, 별개가 별개 되는거죠 인과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야 이런게 어떻게 고시 문제냐 에이, 참 어쨌든 디귿번 틀렸고 요거 하나가 틀려서 답 한개가 답인데 자 나머지 계속해서 또 볼게요 예자그 다음에 어로작업 얘기 나왔네 어로작업 왜 더럽게 기네 이건 또왜 이렇게 길어 자 봅시다 어 어로작업 중인 어 항행유지선이라고 할지라도 피항선이 피항을 하지 않음으로써 충돌의 위험이 닥친 경우에 여기까지 끊읍시다 자, 가로 까다가, 뭐, 이렇게 보면은, 바다에서, 배가 이렇게, 저기, 부닥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그 부닥칠 수가 있냐, 항해를 똑바로 하는데, 양쪽이 앞에 견시하면은, 그러니까 견시라는 것은 앞에 주위를 살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는가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조타실 안에, 그러니까 운전석을, 운전하는 곳을 조타실이라 그래요. 조타, 배 운전하는데 조타실에, 거의 다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설사 지키라고 거기, 항해, 뭐, 항해, 어, 인, 그, 저, 대원이 거기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열심히 앞에 봐야 되는데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만 지고 딴짓하고 있고 하고 막 그래. 그래서 막상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딱 발견했어, 배를. 배를 발견해가갖고 부닥칠 것 같아. 그래서, 뭐, 함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 선장님, 큰일 났습니다. 보고 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그, 운전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조탁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이미 돌릴, 그, 뭐야, 방향을 틀었다고 하더라도, 저기 아래까지, 기관실에까지, 그, 어, 그 뭐야,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기아가 맞물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리 피항선의 근접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충돌의 위험이 닥친 단계에서, 스스로 방향 변경 등 방법으로 위험을 피할 도리가 없는 이상,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죠? 자, 깨끗하게 볼게요.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홀히 한 과실은, 사고 발생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없다 해서, 이것도 맞 맞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방향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 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핸들을 틀면은 바로 방향이 바뀌잖아. 근데 배는 안 그래요. 배는 한번딱뭘 어, 발견했어? 조타기를 운전 운전 때 그러니까 조타기를 막 돌렸어. 돌리면은 저기 아래 기관실에 기관까지 물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미 늦었어요. 그때 돌렸다 하더라도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렇죠 여기 나와있죠? 방향변경 써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어, 사고 발생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요 맞다. 소홀히 한 과실은 사고 발생과 상당 인과가 있다고 볼수 없다. 오케이, 맞는 얘기. 근데 거의 다뭐 저기 항에 나가면은 항에 똑바로 안 해. 애들 막 잠자고 그냥 엉뚱한 짓 하고 그래갖고 그 저기 뭐야 해경이 가갖고 출동해서 조사해 보면은 뭐 엉뚱한 짓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고. 가서 막술 먹는 사람도 있고 뭐어 그죠? 뭐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도박하는 사람들 뭐. 배 안에서는 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그런 주의력, 저기를 갖다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사고 나겠지, 뭐. 자, 미운번 봅시다, 이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1회를 강타하여 장파열로 복막염,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 지연, 동그라미하고, 자, 피해자의 사망사의 공동원인, 자, 동그라미, 있다 하더라도, 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 결과 간에, 자, 인과관계가 있다. 오케이. 그리고 피해자 사망 결과에 대해 폭행, 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 책임을 진다는 얘기겠지. 자,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 가해자가 어떻게 돼요? 지금, 어, 그 가해자, 피고인이 지금 피해자를 갖다 복부 배를 갖다 한대빵 때렸어 그랬는데 복막염으로 해갖고 지금 거의 기진맥진해고 얘를 지금 병원에다 막 지금 옮겼단 말이야 병원에 옮겼는데 그 재수가 없게도 의사가 또 꼼지락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수술을 지연하게 됩니다 자 새로운 사실이 개입됐죠 그죠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개입되요 수술 지연이라는 거자 그렇게 해갖고 자 사망이 공동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가해자가 이 피해자 복, 배때지, 그러니까 복부한데 훌이 갈긴 게 이게 기본적인 원인이 된거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사실, 의사의 바로 수술지연이라는 이런 사실이 도중에 개입돼 꼽살이 꼈다고 하더라도 역시 어떻게 돼요? 가해자, 피고인은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오케이. 맞는 얘기다. 이것도. 그래서 미음번도 맞다. 그 정답은 몇 개냐면은 답은 여기 한 개로, 한 개로 하시면 돼요. 여기 한 개. 답 2번 하면 되겠죠. 그죠? 2번. 예.